출천 물건입니다. 제첫 번째. 법정 지상권 유치권을 없애서 여러분들이 다 프로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경매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2019 타경 8649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150-357, 산50-1번지. 전체 면적이 5248평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축 중인 건물이 주택이 두 개가 있고 창고, 창고에 컨테이너가 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LPG 저장 탱크가 있고 어니까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 50-1번지가 4,851평인데, 이거는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일부만, 어, 일부만 그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뭐 주거단지로 이미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김용진, 우성, 우성, 고설, 중기, 중기, 3억 6,190만 원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고, 또 박태현, 이분이 1억 3,242만 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채권자 중소기업원에 의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는데, 이 김용찬, 박태현, 이 사람들한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정부 지방법원, 2020가학 54524. 유치권 부존재 재판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유치권 없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유치권이 없는 그런 공장으로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 토지는 소장을 썼습니다. 소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장 전체를 한번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읽어봐 주시죠. 소장 원고 정락인 피고 1 주식회사 산내들 피고 2 김용창 피고 3 박태영 동물 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 청구해서 청구 취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81만 2,500원을 비율로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 2, 3은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에서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라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토지가 기원 2019 타경 86491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계류 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11년 11월 15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 건물의 소유자로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피고 2, 3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피고 2, 3이 점유 중인 상태에서는 건물 철거를 할수 없으므로 피고 2, 3의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피고 1에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피고 1은 2011년 12년 9월 25일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만 피고 1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므로 피고1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에 대하여 2012년 9월 2 0일 소유권을 취득하며 중소기업은행의 건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금을 받은 돈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150-3과 같은, 같은 리 150-5 번지에서 번지에 대하여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은 2013년 11월 6일 하였습니다. 즉, 건재단권을 설정한 2012년 9월 25일 이전에는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의 지상에 어떠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고 1은 건재단권 설정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민법 제 360조 어, 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아 있으므로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13일 선고한 2 0 0다 48517, 48528, 48531 판결, 건물 명도 등 건물 철거 등 부당 이득금 반환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서는 그 판결 요지를 통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정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건물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되고 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피고 2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부존재합니다. 어, 가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건물 유치권자 유치권과 무관합니다. 원고가 취득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임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공사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1989년 2월 14일 선고한 87다카 3073 판결에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해도 같은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유인에 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이 소유권에 기한 사용 수익권을 피고들이 건물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 피고 2,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23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 가합 54524로 피고23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된 유치권 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23은 유치권 철회에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피고 1의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3억 4,999만 9,600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피고 1의 1이 건축한 건축규모로 보아 연 2.5%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 1이 취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일은 원고에게 연간 3,37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로 계산한다면 매월 281만 2,500원의 원이 됩니다. 피고일은 위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의 손실을 당한 원고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피고 1은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법정 지상권은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판결하여 주시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 등을 퇴거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피고 1에서 2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방법. 갑제 1호증, 토지 등기부, 등기상정보 등면서, 갑제 2호증, 토지감정평변서 사본, 갑제 3호증, 건축허가 착공 등에 관한 건축행정정보, 2011년 11월 위원고 경락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 기준. 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읽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그법정기상권이 없다. 어, 법정기상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어, 그건 이제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맨 땅이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맨 땅을, 면 땅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거기에다가 집을 갖다가 지어놓고서법정기상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행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정기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이런 이제 그, 인법 366조의 유보와 크기에 따르는 이제 8례을 갖다가 어, 2000다 4 5 1 7 판례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대금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는 공사 대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자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다가 공사를 한 그런 경우에는. 뭐 유치권이 있든지 공사 대금 채권이 있든지 그거는 건물 주인하고 공사업자하고 사이의 문제지 토지 의 소유상은 관계가 없다는지 토지 의 소유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 땅을 갖다가 엉뚱한 건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치워져야 되고 이건물에다한 공사를 했던 뭐 유치권자라든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배우는 거니까 이 생각을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뭐 맨날 배우는 건데 맨날 똑같은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중장년층에서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그래도 좀 제일 이름 있는 변호사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마 부동산 그 나이에 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이제 이철조 대표하고 1대1 붙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좀 코너에 몰리고 있냐 아마 그 지금 이 내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건데 이런 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것들을 갖다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나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치권 주장으로 싸게 살수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격 65922.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628의 52. 용인에서도 처인 처인에서도 백암면 하면 좀 안성 가는 쪽에 있는 좀 한적한 데입니다. 인데 땅이 185평, 건물이 9 0평이 건물이 90평인데 이게 이제 건물 90평이 주차장,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서른 몇 평이고 본 건물은 한 55평 정도 됩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45,838만 1,020원인데,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2,460만 000, 7천원입니다. 너무 많이 유찰됐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유치권이 있는데, 임재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7,448만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 백암 신내의근저당권 설정은 2016년 11월 18일인데, 임재윤 씨는 이보다 2주 일찍 더 전입을 했어요. 전입일상 대학명도 있고 유치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 결정 안 해줍니다. 뭐 집평당에 나가니까 임재윤 씨가 있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안 해줘요. 근데 이미 주민등록도 돼 있다 뭐안 해줍니다. 이런 인도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지금 바로 뒤에 보면은 변항 조사 보고서가 있죠. 변항 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20년 7월 24일 날 12시 25분에 집행관이 나가서 누굴 만나냐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채무자겸 소유자가 물건 1, 2, 3에 대해 가지고 1, 2에 대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 물건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 별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타리고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소유자의 의하면 본권 목적물에는 자신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 안내문 교부하고그데 주민센터에 전입 세대 열람한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에 다른 두 가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신만 거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 한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시곤도 주장하고 대학력도 있고 한 임재훈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소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장 원고 경락인 피고 임재윤 청구 취지 가 피고는 별제목록 기재 건물 중 별도 별지도면 기재 건물에서 점유 를 원고에게 이전하라 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가 기원 2020 타경 65922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계류 중 매수인이 되었으며 2021년 11월 15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코 유치권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피고가 유치권자가 될수 없는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귀연 소속 집행관이 2020년 7월 24일 12시 25분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장하여 점유 관계 조사를 할때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집행관을 만나서 자신의 가족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일체 점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현황조사서에 서명 날인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진술대로 소유자가 전부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갑자기 솟아나와서 유치권을 주장하나 이런 피고의 주장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됨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결러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자라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원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실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층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 제1호증 현황조사보고서 2021년 11월 위원고 경락인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원은 전입일 사항에 임종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일이 근저당 설정이 빠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을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임재우 씨한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말이지 이게 경매 목포게 한다고 방해,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은 우리는 가격을 떨어뜨려주니까 우리가 싸게 살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세 번째 물건입니다. 유치권 신고로 반값이 된 원주대학교 앞 위치 좋은 다가구주택. 순천지방공원 원주지원 2020 타격 14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흥업리 92-7 외 5필지 메인필지는 91-3과 4이 두필지가 메인필지입니다. 여기에 이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입니다. 4층 다가구주택이 두 동인데 이 건물이 좋은 점이 2019년 1월 2일 날 사용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공검사 다 돼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어, 감정평가 금액이 17억 3,790만 2천 원인데 최소가는 8억 5,157만 2천 원. 감정평가 금액의 49%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그 정문에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어, 유치권이 8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유치권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현황조사서를 봤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여기도 집행단이 2020년 2월 24일날, 예, 현황조사를 나갔습니다. 현황조사를 나가가지고 거기에 점유관계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채무자, 소유자 점유. 로 유치권자가 점유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에는 지금 유치권에 대해서는 일체에 많이 없습니다. 건물 두 동은 이렇게 있는데 유치권자가 없다. 그래서 이 강태원 씨, 유치권 8억 몇 천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을 해야죠. 정덕현 회원이 한번 읽어봐주세요.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 부동산,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 사건 번호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 기원 2020 타경 140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서울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치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집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입주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기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법원의 현행 조사 명령을 받고 2020년 2월 24일 펼치목록기재부동산에 출정하여 현황조사를 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관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았으나 건물의 점유는 확인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분양사무소와 우편함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위무를 붙였으나 아무도 열악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2020년 3월 11일까지 기다리다가 사실 그대로 소유자 접료하고 보고서 작성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은 2020년 1월 1 7일 결정되어 같은 날 기입 등기되므로 압류의 처분 금효가 발생하였음에 반하여 피 신청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점유율을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5년 8월 19일 선고한 2005다 22688 판결 건물명도둑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의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공사 채권자에게 그 점유율을 이전함으로써 그로하여금 유치권 자료를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회의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인사집행법 제92조 1항 8,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처분금지회의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미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라 판시하였습니다. 합류처분금지해외에접촉되는 피신청인은 정당한 점유자라고 할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종산을 점유 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이전하여 주고 오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결어이 사건 건물은 미사지평법 91조 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관한 방해물 배제를 청구하오니 이사지팬퍼츠제 136조 제 1항에 따라 그 신청인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지지의 결정에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잘 들었죠? 그데 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대법원 2005다 2688이 건물 명도 사건의 판결 이건다 외우고 있죠? 어? 사건 번호 다 외우고. 압류 처분금지 효는 뭐냐? 이 사건의 경매 개시 결정이 2020년 1월 27일 날결정돼서 기입 등기되었다.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올라가기 전까지 경매에 대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등기부에 올라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점유를 하고 하면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압류 처분금지 효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예,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나는 사실 그날까지, 그날 그 전까지 종료하고 있어야지 그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집행관이 현황조사 한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어, 예, 경매의 개시 결정이 되면은 지평가나한테 현황 조사 명령을 내리면 항상 제일 먼저 지평가이 나가서 그 심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지평관이 가서 하니까, 아, 이 사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면유치권에 성립이 됐는데,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평가나 뭐 나가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그럼 인정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만큼 이 점류를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느압류 처분금지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유치권의 한 70% 정도는 전부 압류 처분금지 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물어만 조금 손보면 은더 가치가 있는 김치공장. 어, 수원지방고 평택지원 2019타경46870 평택시 안중옥 학전리 159 8번지 아, 11번지 이두 필지를 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약 1900평이 공장용지고 나머지 부분은 한200한 20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지은 지가 이제 12년 되는 그런 공장이고, 러면 공장이 김치 공장입니다. 김치 공장도 기계가 한 9억 원어치가 있다 고 그래요. 물론 기계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유치권자 김인호 씨가 6,800만 원 유치권 있다.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이게 평택에서가 안중이죠? 안중이 이번에 서해선이 안중에 여기 생기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화양신도시가 생깁니다. 안중 옆으로 이게 주거지역 조성되고 토지가 굉장히 전망이 밝은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땅값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공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건이 노동력 확보로 좋아질 공장지대, 공장용지 천평근 60원 6억원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지방공원 동구지원 2020 다경3104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반업 용수리 1030-5, 그리고 6, 1030-14. 내 필지가 전부 927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인테리어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가그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공장의 왼편에, 왼편에 있는 게뭐 같습니까? 왼편에 공원 묘지입니다. 왼편에 공원 묘지는 이게 뭡니까?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캄프라제가 돼요. 근데 아래쪽에, 사진을 봐서 아래쪽에 전부 다 이제 이 공원 묘지인데 이 아래쪽 공원 묘지는 펜스를좀 쳐야 됩니다. 펜스를 쳐가지고서 가려야지 아무리 그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뭐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뭐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펜스를 치고 하면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펜스 안 치고 하니까 바로 뭐 바로 옆에 명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자 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 땅을 갖다 7억 3천에 낙찰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도 며칠 전에 한번 둘러봤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도 않고 하니까 어, 한번 들러봤는데 이땅의 공시지가도 굉장히 높아요. 어, 해배 3천 해배인데 뭐 공시지가가 거의 뭐 4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게 되니까 이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13억이 넘는 땅입니다. 이 공시지가도 왜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 높냐 하면은 요가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것 그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놨죠.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놨, 놨는데 지금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이 뭘 나타내는 거냐. 지금 공사한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이. 앞에 앞에 거 앞에 사진은 이게 2016년도인가? 꾸옇게 그럴 거예요. 밑에 이게 2019년도인데 이렇게 보면은 선면 학계 줄이 쫙 이렇게 나 있죠. 그게 이제 옹벽을 살 여기에서 보기에는 이미 옹벽이니까 아마 옹벽 전체는 한 3m 정도 될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일 상단 그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문이 있는데 거기도한 높이가 한 1.5m짜리 옹벽하고 한 일부는 한 4,5m짜리 옹벽이 좀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위에 사진하고 밑에 사진하고 두 개를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 공장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네, 결국은 옹벽을 쌓은 돈이다. 그래서 제가 옹벽 쌓은 돈이 이게 지금 한 6억이나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옹벽 쌓은 돈을 조사한 것이 옹벽을 4m 높이로 길이 100m로 쌓을 때 2021년 금년 9월에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이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장에는 2m 높이 높이 길이 80m 공벽과 4m 높이의 길이 30m의 공벽이 쌓여 있고 이게 바로 그 유치권 주장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4m 높이로 100m를 쌓는데 1억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2m 높이로 80m 쌓고 또 4m 범벽 30m 쌓은 경우에 과연 6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가 안 들어갈 것가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건비, 자재비, 모든 걸다 이게 그뭐땅 파는 거, 높이 거다 빌려오는 거다 포함해서.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많이 잡아봤자 한 2억 정도면 적합한데 유치권자하고 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 백산 상업개발 지난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뭐 10월 4일까지 뭐 잔금을 뭐 낸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할수 있는지 없을는지.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엔 대출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